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에서 피는 국화를 닮은 꽃이라고 해서 들국화 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국화과 이니까 들국화 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이 꽃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꽃도 구절초라는 꽃인데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꽃입니다. 들에 나는 들국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구절초가 있고요 개미취 종류의 꽃들도 같은 국화과니까 구절초라고 부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꽃은 좀개미취입니다 개미취 종류 중에서 꽃이 가장 작고 잎도 작습니다 개미취는 지금 보시는 좀개미취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개미취 그리고 개미취 중에 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번식도 잘 되는 벌개미취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고 쑥부쟁이 종류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나물로 먹는 섬쑥부쟁이 그리고 까실숙부쟁이 이런 것들도 전부 들국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들국화라고 부르면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야생화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있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들국화는 사람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데 아주 유명한 야생화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들국화라고 부르는 꽃들 중에는 이렇게 노랗게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산국이 있고 감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을 하는데 산국은 야산이나 길가 높은 산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지만 감국은 자생하는 곳이 조금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서해, 동해, 남해가 있잖아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이 보이는데 내륙에서는 분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감국은 오래전서부터 사용하던 위장질환, 뇌질환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하던 아주 유용한 약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서인 동의보감 에서는 감국을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고 오맥을 좋게 하고 팔다리를 잘 놀리게 하면서 풍병으로 어지러운 것과 두통에 쓰는데 또 눈에 정혈을 돕고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하고 풍습비를 치료한다 단 것은 약에 쓰고 쓴 것은 쓰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단 것은 지금 보는 이 감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쓰다고 표현된 것은 꽃이 작으면서 전국에 흔하게 보이는 산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국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감국이 주인공입니다. 이처럼 감국은 동의보감에서만 언급된 게 아니고 여러 의서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방약합편이라는 의서에 보면 국한은 달고 열과 풍을 제거한다. 두현과 안적을 다스리고 눈물을 수렴하는 효력이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두통과 풍을 치료하는데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감국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용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의 의학서적인 본초강목에서도 감국을 언급을 했는데요. 감국차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고 쉽게 늙지 않는다 위장을 평안케 하고 오장을 도와주면서 사지를 고르게 하고 감기,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국을 삽목도 하고 씨앗으로 발화시켜 번식도 해서 올해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몇몇 분한테 나눔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국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감국인데 꽃이 조금 두상화는 작고 설상화는 좀 길게 보이죠. 반면에 이 꽃도 감국인데 두상화는 조금 큰편 그리고 설상화는 짧은 편입니다. 한국도 서식하는 장소, 지역, 서식하는 곳의 역량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감국을 구분하는 법, 감국하고 산국하고 구분하는 법을 몇 번에 걸쳐서 쉽게 알려드렸어요. 감국은 꽃의 크기로 알 수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산국보다 감국이 훨씬 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감국은 줄기가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인 반면에 산국은 줄기 전체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고 잎에 잎자루를 보시면 날개가 없는데 감국은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분 포인트인데 오늘은 구분하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효능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줄기가 전체적으로 초록색인 것은 산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국은 이처럼 오래된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서도 언급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감국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도 여러 건이 출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허 출원된 내용들 확인해 보면 감국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특허로 출원되어 있고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위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감국에서 추출된 항균성 추출물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항균활성을 보이면서도 위장에는 자극을 전혀 주지 않아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한 각종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산림청이 특허를 출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뇌질환에도 좋다고 했는데 감국 추출물이 아세틴 콜릴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이것도 특허가 등록이 돼 있는 아주 유용한 약재죠 거기에다가 감국추출물을 함유하는 당뇨병 당뇨합병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로 사용해도 된다는 특허내용도 있습니다 대부분 감국은 차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차로 이용하실 때는 전초를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쓴맛이 없기 때문에 줄기나 잎을 말려놨다가 차로 이용하셔도 되고 또한 꽃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꽃을 가지고 차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활짝 핀 꽃보다는 여기 꽃몽울리 상태 활짝 피기 전 이런 꽃몽울리 상태일 때 채취해서 스팀으로 쪄서 말린 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약성을 고스란히 얻을 수가 있고요 다른 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꽃들은 독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활짝 핀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면 여기 암술, 수술 이런 곳에서 나온 물질로 차 색깔도 탁해질 뿐만 아니라 독성도 발현될 수 있으니까 항상 차를 이용하실 때는 작지만 이렇게 꽃몽울리 상태일 때취해서 약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 여러 종류의 가을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뇌질환, 위장질환,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감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매곡간입니다